야, 야. 원래는 처음에 직감으로 냉독 거라고 해서 한번 싸워봤거든요. 야안 되더라고. 이 페이지에서 이게 피한다고 피 이게 안돼 이게. 잘좀 해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 이게. 어이가 없어가지고. 와 이거 맞게 돼요 무조건. 이유는 모르겠어. 여기서 끝인가? 나저못 피하는데. 아 그래도 무게 바꿔왔으니까 좀 나름 희망은 있어요. 여기서 하는데 일점. 아하 이렇게. 아아 아. 이건 어떻게 피하지? 그렇지. 어어 어. 아 힘들어. 셀브스의 마법사타 벽에 있다고요? 거기또 어디야? 아 차라리 내 청자들 불러가지고 길 안내 좀 시켜주고 싶어 <웃음> 내가 길을 하도 못 찾으니까 어? 이런 게 있었나? 아 부끄러워 <웃음> 아, 아, 나의 플랜이 이런게 아니었는데 생각보다 점프력이 좋아가지고 놀랬어 나름 조절한다고 했는데 저렇게까지 떨어질 줄은 나도 몰랐지 왜 이렇게 크지? 엄청 큰 놈이 나오나? 슬라임이 저기야? 어? 어? 어? 나? 갑자기? 어이씨 잠깐만 잘 보니까 이거 단검도 던지네 내 플레이 스타일이잖아 어? 안 되지. 아니, 나 진짜, 아니, 뭐, 석별이 있어요? 이제 석별이라는 기적 자체가 항시 적용인가, 이제? 왜안 죽는 거야? 또 이녀석인가? 애는 왕이네? 그냥 선조령이었는데, 전에는 얘는 뭔가 다른. 방금? 어, 다른가 봐. 아, 제발. 우리 될 어, 너이 자식 죽이지도 못해요? 저거 도저러네, 저거. 끝이 없는데. 아, 짜증난다, 얘랑 싸울 때, 진짜. 이게 너무, 너무 마라톤이야. 들찍아야 돼, 이거는. <웃음> 내가 정말 제일 싫어하는 타입. 우리 우재가... 아! 아 아 <웃음> 진짜 레이테오. 죽어 겨우 깼네 길이 어디야 여기 여기 검은색 돼있는 거 보니까 요, 여기 뭔가 숨겨져 있는 거 같긴 한데 1 0명이요아안부른다는 얘기는 했는데 길 찾는 게 너무 어려워 솔직히 보스보다 어려운 게길 찾는 거야 프업 얘네들은 뭔가 점프 하나 생기고 나서 그 이상한 데를 길을 다 만들어놨어 화신의 물방울 벽가로 뭐야 그럼 나도 도플갱어 쓸수 있는 거야? 소비 HP? HP요? 그래 FP보다 낫게 아... 공? 에이 거짓말하지 마요 어. 에 설마... 저 공이 날 따라가겠어? 안녕하세요 제 얘기란 <웃음> 이제 공이 날 죽이네 어지러질하네요 야! 야! <웃음> 아, 잠깐 한방이라고? <웃음> 아니 공을 못 잡는 거야 아예? 어 셀브스 탑토? 아 여기서 그 머, 머리를 먹어요? 완전한 내 얼굴을 여기서 쓸수 있게끔 겠군 이게 다? 뭔 소리야. 야, 설마 공굴러가는 소리 우연히 내게 오나봐 아 <웃음> 미치겠다 아니 아나 뭔가 이상했어 어뭐뭔 아, 뭐, 공굴러가는 소리가 들렸는데 공굴러가요 싸늘하다 아내일 <웃음> 네, 이럴줄 알았어 안 내려와 버티네 그래 아마 나랑 끝장을 보자 으음. 라단보다 어렵는데 <웃음> 정신 나갔네 진짜 데미지가. 사실 데미가선 공이었던 거. 야안 되겠다. 어 잠깐 뭐야 다쳐 있잖아. 아. 아 <웃음> 진짜 심심하면 나오네 공은. 이거 설마 또 내려가나? 언제까지 내려가는 거야 이거? 여기 뚫기 힘들다고요? 그걸 누가 정했는데? 그럴만하군. 와, 색깔 봐. 진짜 치명적이게 생겼네. 토렌트 탈수 있나? 안 되네. 토렌트 입장에서 그런 거지. 아, 이건 나도 좀 끔찍하다, 진짜. 익숙한, 익숙함이다. <웃음> 방어를 많이 해, 해놔가지고 괜찮다, 데미지. 아, 뭐야. 아, 진짜. 아, 진짜 양심 없다, 진짜. 이거는. 아, 진짜. 아와 대박 와나 여기 있었냐 네 놓친 것 때문에 엄청 후회를 했는데 여기 있었구만 와룬냥바 얘가 도망간 이유가 있었네 초반에 달달한데 어어 어, 이거 완전 어 다시 나왔네 아 이거구나 되게 비중 있게 다루네 그 반녀에게 선사한다는 달에 대거 어 반녀에게 선사한다고요 <웃음> 혼수물품 혼수물품이 월간검이면은 뭐 이건 인정이지 씨. 어이씨. 아 결국 이렇게 되네 아 형제여 결국 이렇게 되는구먼 집사람이 준 혼수품이요? 내가 그래서 지력 올리고 있잖아 능지가 딸려가지고 지금 못 끼잖아요 내가 괜히 지력 찍는 게 아니잖아 지금 역시 백수단 선배님 좀 다를 것이야 계속 나타날 것 같은 느낌 근데 저 지금 진행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도 될까요? 가도 되는지 모르겠어. 얘가 맞는지. 하긴. 이것저것 다 가지. 재밌는데 난다가 그냥. 좋은 경험 했잖아요? 의도치 않게 결혼도 하고. 라면 먹을래요? <웃음> <웃음> <웃음> 깜짝이야. 갑자기 <웃음> 일단 당해줄까요? 일단 이벤트도 한번 봅시다.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. 어응? 저게 뭐지? 으 <웃음> <웃음> 아이 구도 아, 아! <웃음> 아니 뭐야 중간에 멈췄어 아까 중간에 멈춘 거였어 저렇게 높낮이 평평한 곳 있죠 저기서 한번 멈춥니다 저기서 반향 전환을 해요 이 <웃음> 썩을 것들 진짜 아나 잘까 그냥 이제 정신력에 한계가 와가지고 이것도 사실 머리 되게 잘 써야 돼. 정신력의한계가와가지고 근데 여기까지 해버리면은 다음 방송 때 여기부터 시작이라는거잖아제얘기머머가가머리가 <웃음> 머리가 갑자기 아파 오는 걸. <웃음> 아 친구가 아, 이친가 <머리> <웃음>